이제 와도 모르겠어 너의 계획이 뭔지 나 너와 만나 무슨 날과 그러다 날 보러 다녔지야 그저 그저 감눈빛을 난 몰랐어 오시는 겨진난 몰랐어 그때 내 천한 동생때도 정말 난 몰랐어 이슈, 제가 오늘 큰 죄를 졌습니다. 제가 여자를 때리고 말았어요. 이 더러운 두 손으로 여자를 존내 뺐어요. <웃음> <웃음> 소대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 너문에 3주가 되겠는데 편지를 안 보네 3주째 뒷편지에 잃어버린 미소를 찾았네 그것도 잠시 난 그새 정말 두뇌에 물었어 지딴사